Think something new under t e sun. Mm.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re already done. done. No. No. No. n No. No. n n n a No. o No. No. n m o o n No. No. o No. No. No. No 저희 오늘 장호비치 캠핑장 17번 드디어 왔습니다 어 근데 앞에 생각보다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계시네요 네. 사이트 앞쪽에 완전 뻥 뚫렸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 또 많고 어, 오늘은 17번 여기에다가 타프 치고 그냥 어, 테이블도 저거 이용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또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빨리 타프부터 치고 얘를 좀비가지고 테이블도. 거 같은데. 이거 비 님이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웃음> 거아 <웃음> <웃음> 아, <저것만 안> <웃음> 문 닫아 어? 밑으로 닫아 불어뜨기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닫아 여 이거 뭐냐 어, 여기 뭐야 우와 얘 진짜 크다 얘 뭐야 나 천방 우와 얘 진짜 뭐야 얘 우와 너 누구니 야 이런 거 텐트 안에 들어오면 기절하겠는데? 와, 야, 쳐다보고 봐. 이야 대박. 너 가라야. 못하겠다 우리. 안 되겠다. 가. 안 되겠다. 가. 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안 가네, 이 새끼. 어디? 다다다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어떡하지, <웃음> <웃음> 아, 생겼네? 여기? 아, 여기는 근데 괜찮아. 이거 들지 마 않으면 어차피. 리와 지장이 리치 폴이지 않습니까? 이 리치 폴이. 사실은 어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예, 이거는 이제 에르덴의 카페 그 유단자님 카페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왜냐 이게 사실 그 여러분들 이제 스타크래프트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마린이 스티팩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텐트를 짱짱하게 주면은 텐트를 오래 쓸수 없다.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하고 이거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텐션을 이렇게 주고. 요 위에서 쇼배를 씌우면서 물이 안고이게 하는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 날씨가 맑은 날은 이 리치폴을 안하고 날씨가 구준 날쇼배를꼭 아 쳐야 되는 날 그런 날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어 리치폴 그쇼배 하는 날물 고이지 않게 한다 라는거 그거 알아주시고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콘센트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스티커를또 우리 회장님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음. 여기도 붙였고 여기도 붙였대요 <웃음> 아니 너무 시점을 붙었잖아요 오늘의 세팅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요즘 엘타프 엘타프 쳤고요. 에비즈 스트링라이트 아,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뭐 이화지작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이화지작을 이화지작을 이렇게 좀 빼면서 여기다가 그쇼페를 쳤습니다. 쇼페를 쳤고 오늘 슈 캠핑 요 웨빙 이렇게 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다 캠핑이니만큼 바다 하면 뭡니까 보트 아닙니까 보트? 네, 보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트. 임팩스거고요뭐 네. 익스플로러 300 프로 300 인가 그겁니다 네. 좀 배송이 빨리 돼 가지고 그렇게 왔구요 오늘은 테이블을 안 폈어요 오늘 뭐비 소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편한 게 여기 있는 거 쓰자 그러고 요거 그냥 쓰기로 했구요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산요어 색깔도 좀 괜찮고 그래서 저희 탄 색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저거 두개 이렇게 준비를 했구요 요런식으로 어이 냉장고 홀딩 박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풍기 오늘 1040이랑 크루카 두 개만 준비를 하고 파세코 12인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신일 16인치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제 모기도 안 오고 그러겠죠 일단 너무 늦어져 가지고 아이들끼리 지금 저기, 저기 모래사장에 놀고 있는데 저희 물놀이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Shining down on you 하는 우리 채널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가족의 행복한 모습 많이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이 구역 있는 저쪽인 것 같아. 저쪽에서 이쪽 와서 노는 것 같아. <놀람> 이게 너무 좋아요. 그 테이블이 너무 넓지. 우리 테이블 하나 샀다. 1.6m 짜리 <웃음> 나왔다는데. 아니 우리가 안 치워도 되는 게 좋다는 거지. 나는 아, 그런 테이블이 거지? 좋다는 게 아니고 아.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서 그 위에 걸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조급함이 없어진다는 거. 아, 알겠습니다. 선풍기는 다 집어 넣어야 되겠어. C17 자리 저희 마지막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닷가 보이는 자리도 제일 잘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제 예전에 갔을 때저 마지막 자리에 가서 저 펜션 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바로 앞자리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라미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리 어때? 여기 캠핑 장 좋지? 오, 와, 사람들 더 어, 사람들 가 가는 게더 좋다 완전 짱이지? 여기가, 내 자키 진짜, 여기 1초 컷이야. 어? 1초 여기 1초 컷인데 잡았다고, 여기 지금. 어? 어? 짧아, 어이구, 짧아.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다 탔어요, 지금. 뭔데? 호떡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호떡, 호떡같지 생긴 우리 라미님이 호떡을 만들고 계십니다. 좀 어, 맛있겠네. 어, 맛있겠다. 한 먹어볼게, 내가. 시식으로. 좀 엄청 좆대? 엄청 줘요. 엄청 짜게 먹네. 엄청 좆대? 우리 호떡 같은 호떡 아줌마 왜 그래요？나 왜 그래？안 <웃음> 먹고 싶어？아니, 불려야 <웃음> 되는거 아니야？한 바퀴 음, 우선 바닥 이 내가 호떡 아줌마 를 내가 얼마나 잘 살펴봤 는지 알 아？아 유심히 봤 어？요 약간 밑 에가 달라붙여 그래야지 눌러야 뒤집 어서 눌러야 돼요？그냥 좀안 돼요. 응? 자연 아, 버터 양이 소주인 오, 야, 버터 향이더좋은데 오, 버터. 비싸서 떨 버터, 버터. 버터, 버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살얼음 살얼음 아아아 아. 아. 아, 좋다 아 지기네 사실 지난번 장호빛이 왔을 때는 혼자 오기도 했고 좀 자리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리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가족들이랑 한번 예, 시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두빛나요 yeah, yeah. 완벽하지? 땅이지 저거 응. 가지마? 마가린은 안 넣네. 마가린 드시지 마가린 <목소리> 타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마가린이 yeah. 더 낫다 뭐 투더 이거 내가 먼저 했는데 그쵸? 음 마가린이 낫다 그 느끼하고 음 어떤 음, 좀 느끼하네 그리고 우유 비린내 같은 게좀 나가지고 이것도 맛은 있는데 음, 마가린이 더 낫다 벌써 3천원치 드신거예요 응. 해매허송이 하나에 1,500원 씩하는데 그래? 아, 아 좋다 감기 걸리겠어. 시원하게. 아빠 나오라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감기 걸리. 나올오는데뭐안 와. 감기 걸리겠어아 엄마 너무 추운데 지금. 이제 시간이 6 시면 끝난대.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이빈이가 먹. 이빈은 먹고, 아, 먹고. 아, 가구는 음, 씻고 먹고는 씻고. 아, 저녁 고기를 구워 먹기 전에 지난번에 F4 모임에서 우리 고기장 우리 고장 홍민님께서 육회를 해주셨어요 육회 물론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오늘 소소한 형제 네, 소소한 형제에서 오늘 육회거리 사와가지고 오늘 육회 한번 먹어보시죠 만 하면 돼 음 맛있다. 음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는 배가 있어야 음. 아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초플러스 원이라서 이번 세개 샀어.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밥 먹을 때 같이 먹을래. 같이. 야서희야 이리 와봐 이렇게 먹어봐. 맛있대 네, 쓴다. 좀 도와줘? 반응이 <웃음> 아 됐지? 이장호비치 캠핑장이 아, 다 좋은데, 불멍은 안 돼요. 그래서 장작은 안 되고, 수춘 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카사스 그릴, 집에서 사실 부피만 좀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다 써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용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도 사용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불이 반짝반짝 거리면, 불이 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마갔어 올마가고 있어 지난주에 우리 서산 닥순이님이 어, 사온 막걸리 지국팔공 막걸리, 이제 지국 막걸리. 어? 마지막 한병 남아서 이렇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솔 흔들어 주겠습니다 오 마이 오 마이 닥순야 어. 흔들어 주세요 연기가 됐어 연기가 너무 나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오디언이 왜있지 여러분 환자 하세요 빨리 가세요 아, <웃음> <웃음> 안녕히 가세요 디언이 <오늘> <웃음> 아, 얼마나 흔들놔 이연아 엄청 흔들어짠짠 짠까빙 <웃음> <짬, 짬>, <웃음> 3분의 1다 먹었다 이게 뭐야 아. 내가 엄청 만들었지이러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 근데 이게 진짜 <웃음> 맛있다 이거는 진짜 이만권를꼭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너무 깔끔해요 이렇게 어떤가요 랑님? 맛있어 맛있지? 맞아. 나도... 먹지도 않고, 맛일지도 가히지 맛일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먹지마요 너 먹지마 가먹중간이에자야내거다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아 바람 너무 많이 오, 야야야야, 바람 많이 든다 나하려 되겠는데? <웃음> 어, 어,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안합다비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어,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아빠 어, 비 좋아요. 어비 오기 시작한다. 우산 챙겨요. 그래 우산 챙기고 이거 빨리 겠다파도도세진거 <웃음> 같은데? 소리가 원래 저리 컸어?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많이 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보 뭐 정확하네 아주 그냥. <목소리> 옆에는 지금 이렇게 스트링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팩달아가지고물 이렇게 배수로물 빼주고 있고요 근데 비가 꽤 많이 와요 지금 비가 꽤 많이 오고 이야... 지금 안 보이네 라이트를 켜야겠네 뒤에 쪽은... 이렇게 지금... 그소프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만 폴대를 낮췄어요 한쪽만 폴대를 낮춰가지고 어 물이 이쪽으로 다 흘러내려져 있도록 좀더 내려야 되나? 어 이쪽으로 지금 물이 다 떨어지고 있다니요 어 조금 더 내쳐야 되나? 근데 확실히 웨빙이 있으니까 텐션도 세게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볼때 낮춘 다음에 바로 그냥 제가 땡겨만 주면 되니까 확실히 그런 거는 진짜 확실히 너무 편하네요. 스트링 스트링보다는 확실히 텐션이 훨씬 더좋으니까 그런 게 좋네요. 아 야.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도 하고 음 아침을 안 먹고 그냥 나가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아침 안 먹어도 될것같아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송풍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튜브에 바람도 넣고 이너 텐트에도 뿌리고 비올때 이거 말리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음은 좀 커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다 일어나 있는 시간 철수하는 시간 이때 맞춰서 마지막에 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번 해볼게요 바다. 아, 그걸 닦으면 어떡해. 그러네. 캠핑 싫어하는 저희 와이프도 예, 좋아한 이 자리 예, 여러분들 이쪽 보고 하면은 캠핑 싫어하는 우리 와이프도 마음에쏙 들어가는 이런 캠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왔으면 좋겠고 어제 괜찮았어? 괜찮았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밤에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 꼭한 번씩 와보시고 저희 도산캠핑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아녕하